ก็ 지금 파สุดของฝ่า 자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다시는 거문도에 안간다 그랬어요 거문도가 너무 멀어서 근데 거문도에서 진짜 낙지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제가 이때까지 낙지 컨텐츠를몇개안 했는데 왜냐면요 제가 항상 잡으러 갈 때마다 낙지가 거의 안 잡혀서 얼마 하지 못한 건데 거기는 정말 낙지가 그냥 유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각종 생물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가지고 한번더 지금 거문도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말. 리자 그래서 거문도에 들어가서 한번 해루지를 막한 다음에 초배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잡힐지 아직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낙지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 지금 바로 검문도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스고검문도가는데 별거 못 잡으면 다 다신 안가 진짜 진짜 자 여러분 오늘 해루질에서 초배해를 팔 건데 자, 여기는 진짜 자원이 완전 풍부하다고 하는데 검문도해루 제가 처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인령 모셨습니다 태티비 콜리입니다. 자원이 어떤 게 나오나요? 전복 해삼, 문어 낙지. 자, 그럼 낙지는 몇 퍼센트 확률로 잡을 수 있나요? <웃음> 낙지는 99.5%. <웃음> 어, 이게. 자, 그럼 바로 가시죠. 렛츠 고. 여기가 해루지랄고인데 약간 지형지물이 동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장난 아니죠. 오, 진짜 여기 장난 아니다. 콜레님 코스가 어떻게 돼요, 여기? <웃음> 여기서 부터하다가 저기 서만한도이시죠 아, 저기 조그마한 거. 저기 바위틈 사이에 전복이 많아요. <웃음> 전복이 얼마네요? 손바닥만한 거부터. <웃음> 에이, 뭔 손바닥이에요. 그럼도 <웃음> 클라스를아니도 모르시는. 아, 아유, 거짓말 말지마세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낙지 같은 거는 그러면은, 야, 뭐야! 낙지, 낙지, 뭐야, 낙지, 뭐야, 낙지, 뭐야, 낙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진짜잖아! 뭐야, <웃음> 여러분, 진짜 낙지 바로 잡았는데? 이게 맞아요? 맞지? 예, 네, 여러분, 보시면은, 개 먹고 있었습니다. 개큰거한 마리하고, 새끼도 먹고 있었네. 야비할래, 펀치해라. 낙지가 그냥 나와있는데? 사이즈도 엄청 크잖아요. 우와, 사이즈 봐라. 이거 문어인 줄알았어 여러분. 망태기에 들어가라. 와, 여러분, 여기는 자원 자체가 다릅니다. 자, 여러분, 돌 같은 거 바로 뒤벼볼게요 검은도 클라스 장난 아니네. 근데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자, 여러분, 여기는 돌 디비는 거보다, 뭐 있어요? 낙지 도 있다고? 거짓말 거짓말 우와 미친 거아니야 우와 개 크다 그 낙지 맞아요? 문어 아니에요? 아, 우와 미쳤다 진짜 얘개 처먹고 있나? 안 처먹고 있네 잘했어 나 <웃음> 들어가 이건 내거예요아 대결이에요? 우리 왕대에 도와 어, 오케이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이 사람 허풍 못 믿어 뭔줄 알았는데 이렇게 숱봉인 줄 알았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감성동도 있어요 감성동은 해루질로 잡을 수 있어요? 당연하다고와 이건 동해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한 건데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치워주세요 콜라 아 이거 젖는데딱 <웃음> 사이즈가 젖는 사이즈 찌찌찌찌. 진짜로? 아니 얕은데 아, 맞네 이거 뭐, 아,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목소리> 낚시 <목소리> 에이 거짓말 거짓말 이거 이거 이거 어, 오, 오, 오, 오. <웃음> 미쳤네 야, 이게 돌문어거든요? 진짜 야. 돌문어다 와 이거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돌문어가 어. 저 처음에 낚지인 줄 알았는데 머리가 너무 크더라고 와 아, 이거 진짜 거. 개미쳤네 와 여러분 이거 사이즈 보세요 와, 미쳤다 여러분 지금 시작한지 5분 됐는데 5분 됐네 몇 마리야 지금 5분도 <웃음> 클라스 진짜 말도 안 된다 와 여기 보고 새끼 진짜 많네 와 먹으면 뒤져요 어? 뭐야? 이 뭐야? 냉선 랭상... 오오오 물어 진단, 진단, 물어 진단. 낚시야? 이야 아, 대박사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자원이 저 네. 망태기 아저씨 저한건 네. 했습니다 이이인가 <웃음> 아니지 나한 마리 더 잡았잖아 새끼 아 나한테 새끼란 줄 알았네 진짜 말도 안 된다 야개 신나는 곳이네 오히려 이렇게 돌들면 없어요 전복이나 이런 거를 돌 들이쳐서 잡는 거 같고 야또 있다 낚시� 또 있다. 와 여기 여기 미쳤다 진짜 어. 야이 역시 해루즈왕네 <웃음> 내가 봐주는 거야 <웃음> 들어가라 야 이게 몇 말이야 지금 여러분 10분 했어요 10분 <웃음> 이게 뭐야 왜왜왜굴굴굴굴 굴, 굴, 굴, 굴이요 굴저굴 굴 알레르기 있어요 버려요 아니 여기는 돌 디벼도 없는 거 같아요 전복이 돌 밑에 나가 <웃음> 전복이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은 낙지 잘안 잡겠네요 그렇죠 너무 넓으니까 너무 많아서 와 이게 말이 되나 해삼 해삼 해삼 거짓말 그렇게 아픈데 해삼 있다고 이거 해삼 어 진짜 해삼 있네 그 해삼. 개 귀엽다 해삼. 어 이거 무슨 해삼이에요 그 뭐야 해삼 아닌데 특이하게 생겼네. 이거 먹으면 안 돼. 뭐야, 뭐야, 뭐야, 바로. 뭐야, 거야? 뭐야, <뭐라> 뭐야, 뭐야. <뭐라> 우와! 떼봐요! 한 번에 떼야 돼, 한 번에. 어 떼었다. 우와! <뭐라> 거짓말. 아니, 봐봐, 내가. 우와! 손바닥만 하다 했잖아요. 우와! 우와, 이거 몇 개? 와 거짓말 아니 이렇게 크다고? 말했잖아 이런 돌 밑에 있다고 이거 가져가도 아무 이상 없어요? 제가 현진인이지 않습니까? 현진인 괜찮아요? 또 제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와 동해수사시장에도 이런 게 없어 나 살면서 이렇게 큰조본 처음 봐요 벌 살았네 몇 살이세요? 스물여섯 다섯 살 어려 나보다 이랄게 우와 <웃음> 이거 진짜 미쳤는데 오늘? 와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아, 오늘 물개처럼 개 처먹어야겠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요 돌에 낙지 없으면 아 내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낙지가 나오네 이야 이게 진짜 와... 말이 되나 이제 낙지는 소개도 하고 싶지 않아요 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이거 해, 이거 해삼 아니에요 이거 해삼 야... 아니에요 이거 왜 여기 있어요 진짜 대박이다 사이즈 봐봐 아니 와 눈이 왜 이렇게 좋아요 아니 이 해삼 그냥 둥둥 떠다녀요 와 이거 미쳤다 진짜로 아금이기 <웃음> 때문에 아 7월 1일부터 금어기지 그래서 해삼 이렇게 이 크게 많구나 지금 아니 근데 사이즈가 내 것만 하네 버릴게요 응, 그럼. 응 진짜 버려 버려 잘 살아 더 커져라 오 또 있다 또 있다 왜? 낙지 낙지 낙지 이야 리발렉이 다 젖어 야얘 조개 먹고 있었구나 야물지마야야야 물지마. 야, 야, 야, 아우 야물지마이랭이야 폐대기 익살이랭이야자 남해도 가보고 냉가난 곳은 다 가봤는데 검은 도만큼 이렇게 낙지 많이 나오고 전복 손바닥만 한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얼 완전 이쁘다 양쪽 어딜로 가야 돼? 뭔데요, 뭔데요? 우 와, 미쳤어. 쌍대, 쌍대. 와, 쌍대 미쳤어. 우 와, 이건 내가 빼야지 그럼. 개안 빠지는데? 아오. 야. 와, 우와. 얘는 살려줘. 얘는 금지 체장이잖아요. 얘 던져 버리세요. 처멀리 가자. 이건 죽인 거 아니야? 돌 미트 봐야 돼요. 돌 미트 봐야 되는 거다. 돈델러는 거 잡으려면 역시 상업작에해류질러전 오부기 때문에. <웃음> <저는 그냥. 웃음> 뭔데, 뭔데? 야, 와. 야. 와. 베리 나이스! 여기 얼로 자꾸 물 들어가. 나도 지금 물다 들어갔어요 여기. 살려줄 거 살려줄. 너무 많아도 다못 먹으니까 나줄건놔 줄게요 여러분. 오 낙지 낙지 낙지. 에에. 야. 미쳤다. 와 아니 낙지 씨알이 여러분 문어예요 문어. 와, 나 그만 들고 싶어 너무 무거워. 그냥 감탄사밖에 안 나온다 진짜 여기. 어, 전복 아니야? 전복이네. 전복이네. 전복이네. 전복이네. 아이씨. 어아 아, 잠시만 아우, 됐어 됐어 우와 진짜 나오는 것마다 지금 손바닥만 하니까 이거 와와 이거 저렇게 미쳤네 오늘 아니 데 살겠어? 아니 내가 살라고 진짜 은혜한테 말해봐야겠다 아니야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네. 없어요? 아니 너무 기대하는데 돌들 때마다 기대하게 돼요 이거 정복 아니야? 에 거짓말 또 허풍이네 응 어, 버려 나 이거 해삼인 줄 알았어 누가 봐도 해삼이다 와 어, 진짜 돌인데 <웃음> 에이 거짓말 거짓말 또 군부야 아니 남의 군부 어떻게 생각하면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다르네 동해랑 동해는 조금 거었거든요 배는 음... 주황색이고 붙여줄게요 네 붙여줘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은 <웃음> 자 이제 한 코스 끝났습니다 점검만 해봐야 될까요 우와 <웃음> <웃음> 와 이거 제가 팔아도 되겠다. 아우 빛나 팔아도 되겠다.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두 번째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는 또뭐 있을지 전복 같은 거보려면돌쪽 봐야 된다 그러죠 오! 아, 전복 나왔는데 여러분 너무 작습니다 <웃음> 아우 씨. 아, 너무 작다 근데 옆에 또 있어. 요 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 아우! 자 여러분 주말인데 이거 금지 채장이죠. 버려버려잘 네. 살아라. 어디 어디 어디 야또 또 잡았어 미쳤다 얘는 좀 작은데 아너 가라 너무 작다 큰거 많이 잡았어 응 꺼져 보은이 뭐 하세요? 보은이 일로 오세요 거기 깊어요 어디 어디 아 얘도 작다 그죠? 그냥 갈아 둬도 잠번 볼까요 얼굴만? 어날 생겼네 꺼져 야뭐다 있다 여러분 참외까지 있습니다 참외 작은 애들 만나 보다 이 포인트는 안녕 어 인사하네 저갈 거야? 아 먹물 쐈어 금반지 가져가려 는것 같은데 와보고 이거 크다 어, 내가 제일 커와개 크네 <웃음> 어 여기 한 마리 붙어있네 와, 어 얘는 큰데 잡아주세요 오보고이 어, 잡아주세요 팔젓는데 이게 젓는다젓는다 <웃음> 어디였어? 저기 잡았어요? 어. <웃음> 나왜진거 같지? 들어가. 들어가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야, 야, 야, 빨리 광어 있는지 잘 봐요 광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음, 여기 뭐래 봤어요? 광어가 있을 수가 있구나 여기 낙지 낙지 낙지 야얘 나쁘지 않은데 네 어, 잡아주세요 깊네 제가 발드리블로 잡을게요 잠깐 놓친다 싹 깎이 그리고, 쫘아! <웃음> 내팔 젖었어, 리발. 진짜. 아이고, 진짜 귀엽다. 한 마리 잡아볼까요? 못 잡을까요? 잡았다. 까요잡오와 꽁치색입니다. 너무 귀엽죠? 버릴게요. 아간벌레 있을 것 같아. 광어 있어요? 지금 콜리님 동생분이 앞쪽에서 오셨는데, 저희 광어 있다 하거든요? 완전 차분하게 얘기해주세요. 어우 그니다 <목소리도> 평소에 동생분이 <모인이> 차분하시나요? 밀산도 <목소리도> 없어요 오! 우와 겁나 크다 아니 광어를해류질로 잡는다고? 잠깐만 살짝 긴장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우린 찍읍시다 콜리이만 가까이 가고 못 잡으면 콜리 이탈. 응 어. 지금 총대 매신 거니까 겁나 크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해도 돼? 눌러 눌러 눌러 눌러 놓쳐도 돼? 놓쳐도 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웃음> 우와 진짜 광어야 <웃음> <와>. 우와 우와 <웃음> 우 놓치겠다 놓치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여러분 광 우와 요 한번 씻고 씻을 수 있어요? 놓친 거아와야와나광우 샤워 와킨거 처음 봐. 우와 우와 이보 우와 우와 우 맞습니다 여 우와 우와 진짜 40 우와 다 이거 <웃음> 오 우와 우 광어 <웃음> 또, 뭐또 해야 되겠네 아니 헤르즐로 광어가 나온다고?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다 그 아네자 여러분 이제 낙지 끝났고 광어 갑니다 <웃음> 와그 광어를 또 어떻게 보셨대 <웃음> 살짝 눈돌아가셨네요와 이거 광어 한 마리 잡으니까 광어밖에 안 보이네 야 미쳤어 진짜 미친 듯이 코 뭐야 어? 뭐야 지금 도망치고 있잖아요 도망치고 <웃음> 와. 아니, 여러분, 이거는 못 잡아요, 진짜. 여러분. 와, 아니, 이거 괴물 본 느낌이야. 이거 잡아보셨어요, 이 정도? 달고기도 있어. 아니, 달고기 어. 버려요. 얘 방금 근데 도망치고 있었거든요? 좀 예민한 사태일 것 같아. 그거 오, 그거 오, 그거에... 오, 야, 여러분, 크게 보이시죠? 달 아, 갈고리 같은 거 보여. 아, 왜갈고리 같은 거 있으면은, 그죠? 가만히, 그러 기다리는데 집 갔다 올게. 어, 집 갔다 와. <웃음> 동생 갑자기 집으로 보내고. 안 해, 안 해, 안 해, 안해 가지마, 제발. 가만히, 가만히. 얘 겁나 빠르죠? 피는 없어져요. 가만히, 가만히. 야, 야, 야, 야, 야, 야 가지마. 오케이, 더 얕은 데로 가. 여러분, 사이즈 비교해드릴게요. 망태기도 이만한데, 와, 진짜. 조금 더 얕은 데로 가면 좋을 텐데. 안해 안해 안해 안 <웃음> 나 이거 썸네일 찍고 싶어요 진짜. 근데 얘네가 우리 가까이 와도 잘 모르나 보다. 빛이 있으니까. 눈뽕 당한 거구나 지금. 아, 여러분 진짜.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얕은 대로 가. 어? 옳지 옳지. 아우 무서워. 안돼 안돼. 천천히 가요. 천천히. 어차피 일자로 갈거 같은데. 엄청 미친놈아. 잡을 수 있을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요. 갈고리 이때까지. 아 어, 안돼 틀지 마 틀지 마. 와 여러분 얕은 대로 왔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힘이 안될거 같은데? 자럼도 영신입니다. 간다 여러분 누르실 거예요 그냥. 아가미를 꽉 잡아버리. 어차피... <웃음> 제발. 안돼 안돼. 아하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니 여기 있어. 어, 뭐야 이게? 오! 어, 오! 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와, 어, 어, 어, 어 오! 어. 어. 어. 와잡아 아직 아직 아직 긴잡 아직 긴장 빼지마 갈고리 걸어 갈고리 우와!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우와! 미쳤어! 미쳤어. 야. 여러분 야. 이거 진짜 <웃음> 와 자연산 와 미쳤어, 미쳤어 개나이스 진짜 와 멋있어요 음 최고 최고 리스펙 아 진짜 검은도 1등 아니 좀안장했어요 지금 후들거리신 거 같은데 콜리님도 이거 거의 기록이죠 그쵸 여러분 <웃음> 이거 <웃음> 콜리님이 잡았는데 와 말이 안 돼요 이거 보이시죠 와 썸네일 하나만 갈게요 이거 아, 아, 아, 진짜 근데, 너무. 거 야, 야, 야, 야, 야, 오, 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뭔데? 갈고기? <웃음> 이게 와. 뭐야? 아니, 아니, 혼자 가서 잡아, 와네 갈고기 어, 어. 소리에요? 예. 어. 얘는 티로서 살렸어. 예, 예, 갈고기야, 가라? 아, 가라. 와, 멋있다, 저 세우니까. 대박이다, 진짜,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해루질러 잡은 거라니. 와, 낙지를 왜 잡았지? 낙지 보이지도 않다, 이거. 방생해줄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콜린이 최고야, 진짜. 들어와가지고 몸싸움 하는 걸 찍었는데 멋있더라고요. 내가 팬티 하나 사줄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게 처음에 폴리님이 잡은 광어 크게 보세요 말도 안돼 진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것도 손으로 보시면 이만한데 대충 사이즈는 제가 이게 20이거든요 메타 뒤아 메타네 우와 진짜 미쳤다 이거 얼마 오래 살았어 이빨도 다 달았어 그러네요 얜 아, 얘는 날카롭고 얜다 얘는 달았어 와 어마어마했죠 덮쳤을 때통 하자마자 아 광어는 다 하고 <웃음> 아광어인 <광원> 갔다 <같다. 웃음> 자 여러분 이 광어는 살려주도록 할게요 요거 잡아가지고 요거는 <웃음> 의미가 없습니다 어 샤워도 시켜주고 마감이에 물을 공 급해주는 거거든요 아, 방생을 해주면 인공호흡처럼어유 가라 가라 가라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잡은 거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돌문어 야, 야방생한건열마리 되잖아요 아 그러네 작은 거는 안 잡았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계속 나온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낙지 뭐 문어 이런 것도 다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전복 보세요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돼요 이 도마 말이 안 돼요 와 진짜 미쳤다 콧물 나와 아 일단 씻으러 가자 형이 씻겨줄게 아 알았어 <웃음> 빵이 형이 나 씻겨준다 했으니까 세진아 가자 씻겨줄게 어? 어? 구독은 했지? 안 했어 인마 <웃음> <할 거지? 웃음> 오늘 할거야 이야 가입시다 가입시다 지금 길이 몇이에요? 몇 네, 차가 자, 조금 안들99와 미쳤다 진짜 덜덜 떨고 계신다 덜덜 오고 계셔 빨 이제 어.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내일 먹기 전에 미리 손질을 쳐놔야 되기 때문에 베낄거 너무 많은데 <웃음> 요 정도면 몇년 정도 산 걸까요? 1 0다가 흔한 게 아니니까 근데 횟집에서도 저는 이만한, 이만한 크기본 적이 없어요 특대광어날갯 썰고 뭐. 저희 동생분 지금 침좀 닦으세요 <웃음> <웃음> 아 벌써 팔 아파 <웃음> 피떼쓴거 보이죠? <웃음> 어 렉시 아니 이거를 근데 낚시로 이런 것도 했는데해루질로 잡았다는 게 일단 <웃음> <웃음> 여러분 불안치고 진짜 주작 아니에요 주작이면 제가 채널 삭제하고 구할라 그래도 못꺼 그리고 미쳤다고 이거 구해가지고 방생해놓고 다시 잡는 거 그건 말도 안 되고 이거 방생하면 튀어나가요 1초 총알이에요 총알 어머니는 솔직히 이만한 크기 많이 보셨어요? 아 많이 보셨어요? 어쩐지 안 놀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손질 다 했는데 자 요거 그대로 김치냉장고에 넣나요? 네 들어가요 <웃음> 어떤 김치냉장고로 사신 거예요? 코끼리도 넣고 오다좀들어간다고자 <웃음> <하는 거예요. 웃음> 지금 바로 김치냉장고로 냉장시켜놓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선한 상태 요리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라. 어우, 어우, 들어갔어, 들어가. 다음에 코끼리 넣어보죠. 코끼리 데리고 와요. <웃음> 자 여러분 다음날 광어 잡았을 때 같이 잡아 낙지 문어 전복 이런거 같이 튀길거 거든요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야 <웃음> 서슴없네 아 거기를 도로? 닦아줘야 되는구나 여기가 제일 도는 부분아 도다 도다 도다 도다 오 하얘지네 자 그리고 라삭 네. 라삭 사무라이 여기서 라가리제거 크게 보세요 여러분 시작이 미쳤습니다 야 소리 들어봐라 <웃음> 개도 꺼서 안들어간거 보세요 오케이 야한 마리 나머지 두 마리는 콜리님 집에 주고 저희는 딱 이거 한 마리만 논아서 먹고 문어 한 마리 잡았죠 네 문어는 여러분 대가리 그냥 뒤집어주면 은 내장 나오고 끝입니다 그리고 라가리만 빼주면 끝이에요 아가미도 빼야 돼요 아 이게 라가미구나 자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덩어리 장갑 하나 사셨나봐 어. <웃음> 따스해 보이네 자 마지막으로 낙지까지 해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그리고 광어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립자아 어 어디로 가져가시는 거죠 지금? 이거요? 라강이 아궁이 라강이 <웃음> 자 아궁이 저희 식용 룰를1 8 l 짜리 8통을 샀고 여기다 다 때려박은 다음에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광어는? 아 가지러 갈게 음, 아너몇 너 살이야? 저, 아. <웃음> 자 여러분 광어 들고 갈게요 하이 부들부들 떨리고말 봐라 뭐예요? 광어지 광어 어, 어제 그거? 야, 내가 잡다가 이거 무릎 나가가지고 지금 절고 있잖아 어, 아 쿨이야 어이야아 미안 미안 미안 이 사람도 이상하네 이야 미쳤다 진짜 와 여러분 보시면 은 광어가 도마에 다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광어 해체쇼 갈이 작아 보이네 와와 싹싹 갈려진 거봐야이뼈안 쓸리네 거의 라람뼈인데 이거 어 드간다 드간다 와 이거 진짜 미쳤다 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진느러미 살입니다 개미쳤죠 진느러미살 진짜 개맛있겠다 라삭 라삭 라삭 와살 두께 봐라 여러분 자, 이게 99cm 광어의 위험입니다 1m 하죠 <웃음> 하루만 더 살았으면 아, 1 뭔가 99cm가 더 있어 보이지 않아요? 록록록록록아 이거 재밌다 이거 잘해 <웃음> 야, 이거 우와, 우와 드러내는 거 보세요 갈비뼈가 헬이죠? 헬은 아닌 거 같아요 아리다리다헤리다야 <웃음> 이거 이불 아니냐 이불 <웃음> 덮어보실 분 이야 와 여러분 이뼈 굵기 보세요 손가락 정도 굵기네 진짜 자 여러분 키친타올로 일단 수분을 좀 빼줘야 튀겨줄때 기름도 덜 튀고 좀 맛있어지기 때문에 수분을 좀 빼줄게요 진로미살 <웃음> 한번 어어 오, 오, 좋죠 좋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말해요 괜히 말했나 <웃음> 덮어버려 이거 진짜 이불 느낌인데 아고 자도 되겠다 이 정도면 <웃음> 일단 얘는 우리가 다못 먹기 때문에 너분도 해경파 출소에 남부하도록 아, 할게요 아 좋다 해경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시니까 해경분들한테 나지 반쪽은 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딱 요거만 먹어도 셋이 못 먹어요 이제 먹기가 뭐좀 어느 정도 빠졌고 자 걷어내고 이불 들어간다 오이거 진짜 미쳤다 갈비대도 알려주고 먹으라 뼈잖아 미쳐 이거 안 뽑았다 오 이거 살이었네아 이거 뼈뼈뼈뼈 뼈, 뼈, 뼈. 알았어 알았어 먹으라 안 할게요 음, 자꾸 막 이상한 거 먹여 <웃음> 이게 <웃음> 다 지느러미살이야 네. 지금 진느러미살 광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바로 먹으면 돼요? 네 괜찮겠지? 안 죽어 하루 숙성시켜거든요 냉장고에 괜찮겠죠? 비브리오 패쩡거린거 아, 아니야 <웃음> 와. 자 여러분 1미터짜리 대왕어 진짜로 몇 살? 비린데? 아니야 먹으면 진짜로. 달라.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와 소리 봐. 대미쳤어요. 와 하나도 안 비리고 아무것도 안 찍었거든요. 와 대만족. 음 소리 들려? 아니 비린데? <웃음> 아가야. 캐나보다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여러분 이겨서 먹을게요. 막이기 <목소리> 내가 진느름이 뱉을 줄이야. 솔직히 나 상상 못했어. 오케이 손잡이 만들어주고 느낌 좋죠? 당연한 거 아니야? 어기하기 열한 차어기야기 열한 차 사브라이. 와 얘가 더 두껍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야 이게 된다고 지금 생선으로. <목소리> 간다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것 같아 오마.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 사어 아, 얘는 솥단지보다 길기 때문에 토막을 내줄게요 라삭 아, 라삭 아,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이쪽 또 나야? 아, 요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재도전 이번에 지느러미살 말고 그냥 살 바로 먹어요 초베르 이건 그렇지. 좋아요 에, 지느러미는 물이 너무 찼고 이건 너무 쫀득쫀득 너무 맛있다 떡 먹는 것 같아 떡, 떡 먹는다는 줄 알았어 <웃음> 이거를 튀김가루에 묻혀가지고 튀길건데 그냥 튀김가루가 아닙니다 튀김가루에 반치광 리킨 튀김가루를 묻혀가지고 타르타르 소스 있나요 혹시? 있죠 <웃음> 다아 끝났다 대왕 생선가스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야 이거는 딴거 안해도 돼? 네딴거 안해도 돼 이야 와야 미가 했어 엄마. 근데 바지 괜찮아? 사줘. 저... 알았어, 알았어. 사 줄게. 나 무릎도 사줘. <웃음> 무릎 박살는건 영광이지. 가보야, 이건 가보. 자, 이렇게 다 버무렸으면은 이제 아궁이에 불 피워야 되잖아 내가? 예. 네. 알았어. 내가. 아, 내가. 가스를 켜 주고. 어. 오! 너무 세, 너무 세. 어, 너무 세. <웃음> 라이트안넣는다아 uh, I... 오케이 좋아 좋아 야 자연이다 자연 와 대나무 터진 소리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와 어툭 무심하게 툭어 이거 솥 단지 어떻게 올려 근데 저렇게 되는데 맞다 네됐다고야 어? <웃음> 이거 못 올리는데?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속단지 올렸거든요. 요런 거 8통을 다 부어줄 거예요. 리경유? 어, no, no, no, no, 이렇게 시원한 어, 어, 어, 어, 처음이야. 이야. 자, 한통 끝. 쌍대, 렛츠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직 한발 남았다. 어, 어, 어, 어, 어, 어. 렛츠고, 렛츠고. 거의 코끼리 오줌 싸는 느낌이네. <웃음> 자, 여러분, 이제 기름이 달궈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줄게요. 우린 좀만 힘내세요. 아니, 다리 절뚝거리신 거 너무. 이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뭐야? 널빤지 아니야? 과연. 아, 됐어, 됐어, 됐어. 어 반응 온다, 반응 온다. 간장도. 렛츠고. 와, 여러분, 보글보글 지금 거린 거 보세요. 진짜 질입니다. 뒤집어주고 우와 미쳤는데 자, 여러분 튀겨지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우와 자, 여러분 요 정도 튀겼으면 바로 빼도 될것 같습니다 이야 와 이야 근데 처음부터 이... 크기가 많이 줄었다 예 그래도 큰데 우와, 이야 미쳤다 이야 미쳤죠 여러분 미쳤어요 치킨 식신무 뭐.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아, 아. 이거 두께 와 아좀 먹었어. 엥? 아 전복. 들어. 낙지, 낙지, 낙지. 들어가고. 오, 조심 조심. 이것도 하이라이트다. 조심 조심. 들어가. 오케이. 야 여러분 이거 진짜 개쩐다. 와 소리 들어보세요. 이야 지금 여기 수분이 많았기 때문에 문어랑 뭐 전복이랑. 오케이. 오. 튄다 튄다 튄다. 가봐 가봐 가봐. 아, 이런 거 자꾸 나 시켜. 가봐 가봐 가봐. 오. 나나안 할래. 오. 나, 나안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 전복 야, 지린다 오. 지려 다 익었겠죠? 약간, 낙지 낙지 약간 팽이하는것같은야 낙지 비주얼 예. 지리네 우와. 야 이거 진짜 컸다 와, 대박이다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광어랑 전복 문어 낙지 자이렇게 해가지고 싹다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러가시오 힘든데 먹여줄 거지? 어 먹여줄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먹으려고 지금 바닷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또 검은도 안는데 집에서 먹기만 좀 그렇잖아요 이거 생태한 거 보세요 이야. 잘 아, 씻었어? 아 아니. 이거 먹어. 저거 내 거야. 자파우로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왕 광어 콜리님 덕분에 와가지고 이런 거 먹습니다. 무릎 괜찮아요? 아 아직도 아파 죽겠어요. 이따 할타 줄게. <웃음> <웃음> 자 뭐부터 먹을까요? 광어부터 먹어. 그렇죠. 라삭 거르노. 여기 쫙 한번 뿌려보세요. 이에요. <웃음> 야야야야야야. 크게 하나씩 먹죠. 우와. 여러분 와. 야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보세요. 자 하나 둘셋추배음 와와 <웃음> 녹는다 녹아 와, 와 미쳤다 미쳤다 콜라 같이 먹으면 지지겠다 와. 와 여러분 그냥 녹아요 씹을 게 없었어 진짜로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에 한가득이에요 와와 와, 너무 행복하다. 얘또 가시를 다 말라 놓다 보니까 먹기도 편하고 아예 순살이네, 손질 장인. 아 인정. 네. 요리도 내가 있다고. 요리 장인? 방어 잡기 장인. 네. 이거 내가 발견했어. 발견은 근데 나도 그쪽 가고 있었어. 아, 니못 봤어. 나 봤어. 그럴 시간에 먹어. 대 뭐가 중요해? 잡아서 지금은 쳐 먹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아, 근데 너무 지금 조금씩 먹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 살 있지. 아, 살이 부서져. 안 부서져. 오. 아, 아, 아, 아, 병원 아, 아 병원 발라줘, 병원 발라줘, 발라줘, 발라줘. 예, 지렸다지렸다 <웃음> 지렸다. 우와. 떨지 마, 떨지 마, 떨지 마. 입이 막 부르르 떨린다. 아, 진짜, <웃음> 진짜 행복해 보여. 어때요? 맛먹때 기다려봐. <웃음> 외계어를 쓰고 있네. 어때요, 어때요? 딱 연한 거를 표현하면 죽 같아요. 죽? 응, 그만큼 진짜 아, 너무 연해. 그럼 나도 투베르투베르 투베르. <웃음> 말안 걸었으면 좋겠지 지금. <웃음> 와 배부른데? 지금 배부른데 여러분 이만큼 남았어요 여러분 바로 문어 들고 잘라줘야지 라삭라삭 꼬르동. <웃음> 좋아 좋아 자 마지막 라사. 사무라이. 사무라이 자, 사무라이. 여러분 여기 시즈니 가루를 제가 사 왔거든요. 자요시즈니 가루를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저희 문어 3 개에다가 한번 뿌릴게요 뿌려 뿌려 뿌리. 많이 많이 많이. 뿌려 뿌려. 네, 이거 너무 많이 뿌리면 짜. 나짠거 좋아해. 너 성인병 걸릴까 봐. 나 성인이야. 재밌어 보이네. <웃음> <웃음> 이런 거 웃어지지 말라고요. 이제 안웃어 거야. 광어 다 먹었잖아 아직 남았어 재밌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시즌은 가로보니 문어 팔아먹고 계세요 추네음음 네. 음. 음. 아, 음. 음. 어때? 시진가루 처음 먹어봤죠? 음. 아 먹어봤어? 여기 안 팔던데? 나도 여수 가아 여수 와서? 맛있죠? 와 여기 해산물이랑 시진가루랑 개잘 어울리거든요 진짜 자 그리고 여러분 전복 있잖아요 이거 진짜 손바닥만한 전복이잖아요 자 이거 또 나눠서 먹죠? 아, 저는 자주 먹어요 아 그죠 여기 있으니까 빵님한테 양보를 하겠습니다 크으. 나도 양보할래 아, 착한 척 하지마 음. 재밌네 이거 <웃음> 한입에 씹어야 돼요 자 요정도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예. 아, 흘리지 마, 흘리지 마. 와.. 흘리지마 흘리지마 와.. 뭐야 이거 빨리 넣어줘 넣어줘 대박있어 야 이때까지 먹었던 전복 중에 제일 부드러워 칼집 재밌네 <웃음> 와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와 말도 안돼 낙지도 마지막으로 맛은 봐야죠 라삭 사무라이? 라삭? 골, 골, 아 제가? 어허동야 <웃음> 낙지도 먹어봐야죠 자 여러분 그리고 또 바질이 낙지랑 잘 어울리거든요 큰날리게야야 아, 야, 야, 야. 야, 립을 올릴게야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메르 야. 괜찮네. 네, 아 낙지가 문어보다 맛있다. 훨씬 더 낙지가 연하고, 음. 문어는 약간 질긴 맛이 있었는데, 오이가 어, 훨씬 더 맛있는데? 낙지는 진짜 맛있다. 또, 바질 플러스 시즌이 아니겠습니까? 촉촉촉 또 뿌려줘야죠. 바질좀 더. 자, 이거 바로 먹어볼게요. 와 바질 시즈닝이 지린다 바질 시즈닝 한번 먹어봐요 나 지금 먹고 있는 거야. 바질 시즈닝이에요 거짓말 하지마 <웃음> 자여러 그러면 엔딩으로 왕어 마무리 하죠 자 바질 살살 뿌리고 시즈닝까지 시즌이... 시즌까지... 아, 너... 아 소리 소리 소리 눈에다, 소리 눈눈들어 맛있어 <웃음> 재밌다 했지 아, 이런 거 웃어주지 말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먹어볼게요 다같이 추베르 개맛있네 <웃음>